아랍에미리트, 인구수 999만. 그중 최대 도시는 바로 두바이다. 여행 중 신기하게 느낀 사실은 시민권자는 오히려 10% 정도이고 상당수가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으로 다녀온 두바이 여행, 나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반응과 문화를 볼수 있었다. 8시 3 5분이고어요자 어제 엄청 빨리 이어요 엄청 이 호텔 엄청 이에1층 이곳에 엄이있에요청 잇지. 이곳에 엄청 잇지. 이 이곳에 엄청 잇지. 아란인들 아침을 주로 네. 이거는 약간 요거트 같은 거고 음. 음. 콩이랑 가지랑 같은거 이런 것거 이런 거빵 이렇게 네. 찍어 먹는 게아침에 주식이거든요. 아랍인들. 할로미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은 드디어 11시 3 0분이고 엑스포 칸다리입니다 엑스포 뭐였죠? 이 모빌리티, 모빌리티. PCR검사 지나, 백신... 택시아 저거 아까 a n k y 땡큐 아침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질이 길진 않고 오, 지금 상당히 더워요 UAE 있고, 한국관 있고 엄청 크다 진짜 여기 와이파이도 무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웃음> 아 이렇게 관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구나 덴마크, 덴마크. <웃음> 저는못 가. 여긴 오만이라고 해요. 저 오만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랍에 스위스. 아! 오만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w e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Good. Are you okay? <laughs> okay.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오만. 오만? Oh! 오만 뿐이세요, 여기. 이거 뭐예요? a t o u a n d here? 어? 뭐예요? What is this? This is a hand sanitizer. i s a n d i t This is hand sanitizer. This is a a n d s n i t i z e r Wow! Wow! t a i t smell. Wow! There are two types: one for treatment and one for. One for treatment, one for. t i t r s s e a t e n s i t e s s a n d n e r a h i t s a d n e i t s a d n e i t s a d n e i t s a d n e i t s a d n e 여기서 약간 향수 아니 아랍 향수 이런 거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한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근데 아까 전에 되게 여기 혼자 있을 때막 영화 했잖아요 되게 귀엽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진짜 하루만에 못볼 것만큼 되게 넓고 나라가 다 있는데 저기 뭔가 궁금해요. 미쳤어요. 우와. 대박! 와 여기가 한국관이에요. 오 멋있어. 3시3 5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놀람> 오 어떡해. <놀람> 에와, I know you. o oh my god. r <놀람> e <놀람> <놀람> 와 여기 장난님이팬 만났어요. How do you know me? 저기 지금 푸드코트가 있어서. 여기서 밥을 먹을게요. 푸드코트가 되게 곳곳에 있어요. 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 아라빅 메뉴가 있어서 이거 먹으려 고 하는데. 파이이걸 한번 주문해. 됐다. This one upstairs. Yeah. t <웃음> h هاي. Thank you so much. Enjoy the f uh, so yeah, yeah. yeah? yeah. 이거. 이. 치즈가 없냐, 치즈 피자. 피자. 근데 이게 그냥 치즈만 있으면 진짜 맛있어? 치즈랑 자자라고 아랍의 향신료 이거든요 그게 찐인데. 아까 본것 같아요? 밥 먹고 한국 간에 왔는데 <웃음> 한국판만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2 0 1 8년 보단 네. 많네. 어 진짜. 아, 저녁에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이게 또 식당도 있네요. 이거는 아. 이제 사자라고 제가 네. 부르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분들이 모인 600개를. 네. 서 네. 네. 네. 모양이나 글자를 만들고. 음. TV에서 오징어게임이 핫해서 치재하러 오셨대요 아! <웃음> 고생아셨어 <웃음> 우산도 있고, 저는 이게 랜덤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별이 나왔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깜짝이야! <갑자기야! 웃음> 오! 오, 이거 너무 빨리 깨지는데? <웃음> Oh no. Thank you! Please take the candy. Yes, yes, yes, yes. o about t h o about this? Oh, when, when last s a s Um, Last uh, week. Last week? a n uh, you know what the, what's the best for them um, to eat, so... Uh, oh, what do you want to do? What uh, do you want to do? w o t h e a We already ate, so we're gonna have a dessert. But you can eat whatever. a h uh, like Korean food? i b o food. Dibbap, Korean food. i b Korean food. 나는 네? 만두만두. 맛있겠다. 오, 젓가락지. 오, 참 어, 맛있어 보여. 여기 한 대도 이한국말이어가지밤 보고 싶어. 송소스까지잘 찍었어. 야니? 음, really? really? Very nice. Really? Oh. nice. 오, 김치, 김치. 김치야요 I like Really? Yeah. Oh, little bit, l oh. so, yeah, i t t l i t Oh, o wow. wow, wow. u ah, Thank you. h o d o u d u Hodu, h o d 와, 셰프님. 와, 셰프님이 샴프님. 뭐,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만드신 거예요? <웃음> 직원들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요. 웃음> 먼저 먹어 볼게요. 아, 망보 비 한번 먹어 볼게요. 이 네. 는 근데 그럼 돼. 근데 글 네. 네. 이거 네. 네. 아. 로에 아, 진짜 아, 니 왜냐면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맛있더 가지고. <웃음> 전혀 없는 정도였어요. <웃음> 아니, <웃음> 다긴 한데 또 능력이 있 <웃음>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내를 똑같은, 똑같이 대우 해줘야 돼요. 돈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아, 진짜? 네. 2m 보이. 제가 171이거든요. <웃음> 1층, 2층, 3층. 예! <웃음> 와,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이런 빈백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 무엇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우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쪼꼬미는 볼까요? <웃음> 제 혼자 어딜 가든가. 안 진짜 다 사우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웃음> 우 와. 거라고 합니다. 네. 아 이게 옷, 옷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나라인지 오! 마라하바! 아! 어디서 왔어?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우리 오마는 밤 되니까 더 예쁘네요 이렇게 반짝반짝 일단 오늘 거의 한 6시간 동안 엑스포에 있었는데요 진짜 여기가 한 5년에 한 번씩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고 2030년에는 부산에서 열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진짜 어딜 가나 공연도 하고 그 부스에 들어가면 그 나라 분위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겉 외관만 봐도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게딱 엿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사람들도 진짜 많고 저희가 낮부터 있었는데 또 이게 밤 되면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두바이볼을 가려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근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 한국은 찐이다 진짜 국뽕이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벌렸습니다 자 한국이 최고다 이거 엑스포 6개월 동안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오는 거 강추 강추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두바이 여행 브이로그로 뵐게요 안녕 이렇게 러시아관 쪽으로 오면은 메트로 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입구 앞에 이렇게 메트로가 있습니다 오, 두바이 지하철은 다운 타보는데, 이런 <웃음> 와. 오, 시원해. 오, 예뻐, 예뻐. 이 특이한 게 레귤러, 헐스. 이렇게 지하철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거 하나에 10이거든요.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입니다. <웃음> 달려, 달려. 오. 와, 두바이 지하철이다. 생기방은 여자랑 틸트럼 틸스만 할수 있는 곳만. 오게 네. 알아요? 아 그런 공간도 있구나 그래서 어쩐지 여긴 여드바 거예요 척긴남자마